가장 좋았습니다 아주 괜찮은 거 같아요 와 여기 경치 좋다 죽도라는 곳입니다 죽도라는 이름이 이 죽도가 화살 같은 거 혼자 너무 웃겨 아, 다 짜렁니다 다짜렁니 오... <웃음> 죽도로 한 3시간 동안 돌아 봤는데 어떠셨어요? 한 마디씩 죽도로 아. 대박. <웃음> 아, 여기 는대박 t h 소리좀해 w 세요 t you want to say. t h i 법칙. s what you want to say. This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<웃음>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저만주 <웃음> 아, 만주. 아니, 원래 아니, 예능이 꼼입니다 네. <웃음> 기본 이상한 것. 장습니다 의심하시는 겁니까? 부람부람한데. 세대, 세대 차이 나는 거 그렇지 여기가 어디야? <웃음> 저희를 어디로 납치하신 <웃음> <진짜>? 겁니까? 납치.. <웃음> 하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? <웃음> 어다 알고 하고 그래 여기는 어 홍성 그러니까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죽도라는 곳입니다 갑자기 <웃음> 방송통이 되는데?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 여기서는 방송통 하지 마세요 아, 아 내가 라디오를 너무 네 죽도라는 <웃음> <웃음> <놔둬라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름이 대나무가 많은 섬이라고 해서 죽도라고 그러니까 <웃음>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? 어우 좋은데요? 이 축도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대나무가 아니고 신우대라는 대나무의 종류가 있는데 예전에 그 화살 같은 거, 화살대 뭐 이런 거 사용하고 예전에 저건 요, 오동도, 여수 오동도에 가면 또그 신우대 대나무 터널이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어좀 독특한 일반 대나무랑 틀리게 화살대 같은 그런 모양이 되나무. 근데 날씨가 <웃음> 더 좋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. 그렇죠. 그렇죠. 날씨가 좀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열심히 <웃음>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여기 이쁘다 여기를 먼저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, 요새 인생샷 많이 찍잖아요 어, 그런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뒤에 섬들이 쫙 보여서 여기딱 서서 나오는 사진이면 그냥... <웃음> 아 꽤나 좋게 나올 거야. 적도 둘레길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계단으로 돼 있어서 적도 둘레길이 총세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첫번째 코스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! GO! 오 어, 이게 대나무... 대나무 통처럼 생겼어요 진짜... 예. 대나무가 많네 앞에 화살 총만 닦다니요 화살 떼야 완전 아, 예전에 우리 그 거제도 갔을 때첫바람 걸을 때 그기도. <웃음> 근데 여기는 확실히 한여름보다는 가을이나 봄이 나을 것같아 지금 이거 만약 한여름에 걸었으면 더워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9월 지나서 면 정말 좋을 요 진짜로 죽도의 얼굴 죽도의 얼굴 말고 제 얼굴이 지금 죽겠네요 더워서 와 여기는 죽도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와우 물 빠지니까 연결되어 있는 죽도의 섬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네 분이 계신데 음. 네, 한용김자진성삼문 최영장군 이렇게 네 분이 너무 옛날 사람다 요즘 사람은 오, 없어요? 어, 요즘 사람은?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, <웃음> 여기 둘레길 바닥은 지프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전망대에는 이렇게 돌돌 돌 블럭이 있고 오,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자 <웃음> 뷰 죽도의 얼굴 여기는 죽도의 흔적이라는 네. 와. 오, 이분이 김자진장군이신가 보다. 자 아, 대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자 진짜 셔. <웃음> 아, 만주에 계셨으니까. 아 만주. 계셨어, 만주 깊은 봐바. 빡침이. <웃음> 어 뭐예요? 어? 뭐, 우와. 에? 우와, 모기. 뭔데? 와. 예? 와. 모기? 우. 우. 좀 모기가 동전만 하네. 우와 여기 여기 경치 정말 지다 제일 좋네 제일 멋있다 와 한눈에 다 보이네 맞죠? 어. 손들이 군도라고 하는 나무에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조망 쉼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르신 내려오세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<웃음> 아니에요? <웃음> 오늘 채널 다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마지막 전망대는 이렇 돌아 나온답니다. 그래서 여기는. 여기가 두번째 전망대라고 그랬죠 여기는 어, 갤제2조 갤리... 제, 제, 이제 세번째 네. 전망대아이 포인트의 특징은 이렇게 360도 대스 만났습니다 굉장히 요 대박? 네. 대박 나하고 뻥도 고 나는 좀 굽게 나가려고 하는 너무 가볍게 나가는 거 어떠셨어요? 한 마디씩? 굽도록... 힘들었습니다 <웃음> 아... <아이, 웃음> 정이고요 전망대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세군데가 매력이 다 들리네요 저기가 저는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아, 같아요 맞다! 저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. 어, 저기서 저기 날씨가 진짜 좋으면 섬을 쫙 배경으로 딱 인생샷 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투어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, 다음 코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 아이송 <웃음> 어, <웃음> 송도에 <웃음> 아 송도인데 죽도에이이 네,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심 사장님께서 인, 인심 좋게 음료수 너무 달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 네, 광고 아닌 거 하고 뭐, 싶어요 어, 이 사이다 먹으면 죽도이 마실 것 같아요. <웃음>